왜요? 그 카리스마는 만땅이지만 예의는 n o t 보고 있으면 왠지 혈압이 끄어오르는 치명적인 마성을 가진 분들이시죠. 오늘은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 시켰던. 영화 속의 악랄한 여성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소재 특성상 결말 관련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I have faith in you, my darling. Catch this. 음... 캄보디아의 깊은 산속에 포피랜드라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뒤 전세계에 마약을 공급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포피 아담. 그녀는 일명 골든서클이라고 불리우는 거대 마약 조직의 보스로서 1950년대 미국 레트로 문화에 심취, 아지트 전체를 옛스럽게 꾸며놓고 무려 엘튼존을 납치해서 자신만을 위한 공연을 하게 만드는 등 약을 5만 사발 정도 들이킨 듯 괴악한 취미활동으로 병맛의 기운을 양껏 뿜어내 주었는데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잔혹성만큼은 또 역대 최강의 악랄함을 자랑하는지라 극중에서는 로봇 강아지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무참히 끔살시켜버리는 것은 물론 킹스맨 본부를 미사일로 날려서 전멸 직전까지 몰아놓기도 하고 자신의 부하를 분쇄기에 집어넣고 갈아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 심지어는 그 인육으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또 다른 부하에게 억지로 먹이는 등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며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어 주었었죠. 한편 오랜 도피 생활에 지친 나머지 고국으로의 귀환을 결심하게 된토피는 전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마약을 퍼뜨린 뒤 마약을 합법화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며 미국 대통령을 향해 어마무시한 스케일의 인질극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 역시 똘끼가 다분하신 분이었던지라 마약하는 놈들은 죽어도 싸다면서 라몰라라를 시전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인질들만 줄창 죽어나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서 세계 평화 지키던 거다 옛날 일이죠. 다행히 이 영화에는 해리와 에그씨가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달까요? 그렇게 갑자기 두 남자의 습격을 받게 된 포피랜드는 말그대로 아작 이 나게 되고 포피 또한 별다른 활약 없이 밋밋한 최후를 맞게 되면서 전형적인 용두사명 악당으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시하게 가지만 않았어도 꽤나 훌륭한 빌런이 될 뻔했음 에도 불구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캐릭터 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좀 별로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매력적으로 살려낸 줄리안 무어에게만큼은 아낌없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거대한 패션 디자인 회사인 하우스 오브 드빌의 CEO이자 걸핏하면 사람들에게 온갖 갑질을 자행하는 그릇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크루엘라 드빌. 여기서 크루엘라는 잔인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크루얼과 미국의 흔한 여성 이름 중 하나인 엘라를 합쳐 만들어졌으며 드빌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악마를 뜻하는 데빌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그 아크로바틱한 이름만큼이나 캐릭터 역시 슈퍼하게 강렬한지라 언제나 담배를 물고 다니는 헤비급 꼴초인 것은 물론 백발과 흑발이 5대5로 나뉘어져 있는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며 모피만 보면 환장하는 중증의 모피 에오가로 등장 작중에서는 동물원에 있던 백호를 몰래 죽여서 모피코트를 만들어 입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죠 You are... 한편 극중의 크루엘라는 우연히 회사 직원인 아니타가 그린 달마시안 코트의 시안을 본뒤 몹시 흥분을 시전. 이때부터 달마시안 무늬에 격하게 환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하는데요. Well, if we make t h i o a t it would be a <웃음> <웃음> 이후 아니타가 기르는 달마시안이 새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크루엘라는 저만하당 2파운드 쳐주겠다는 개드립을 치며 구매를 시도하지만 너님한테는 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라는 아니타의 거절에 갑자기 미쳐날뛰면서 복수를 다짐 급기야 얼간이 같은 도둑놈들을 섭외하여 강아지들을 모조리 훔쳐버리는 세기의 폐악질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영화는 디즈니의 영화였고 디즈니하면 뭐다? 권선징악이었죠? 결국 크루엘라는 동물들에 의해 무참하게 까이고 딱 죽지 않을 만큼 쳐발린 뒤 경찰에게 연행되며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초신경을 후려치는 아방가르드한 비주얼과 아나모인 갑질 캐릭터라는 현실감 넘치는 설정 거기다 원작과의 환상적인 싱크로율까지 더해지면서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악역 캐릭터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그녀인데요 조만간 엠마 스톤이 크루엘라 역을 맡은 단독 영화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보기로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킬빌에 등장했던 수많은 악역들 중 유일하게 뼛속부터 악랄했던 캐릭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분이겠죠? 빌이 끌던 데들리바이퍼스의 일원이자 자칭 베아트릭스키도의 라이벌이었던 그녀, 바로 데릴 한나가 연기했던 엘 드라이버입니다. 다 코드명은 캘리포니아 마운틴 스네이크 왜 때문인지 실명보다 더 길고 불편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며 옷잘 입는 애꾸는 여성이라는 비주얼적 컨셉은 보아르네 비베니오스 감독의 1974년작 에꾸라 불린 여자의 주인공인 마들렌을 오마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엘드라이버의 눈이 애꾸가된 이유는 예스승이었던 파이메이에게 깝치다가 안구적수를 당했다는 혹회한 설정입니다. 극중에서는 병원에 누워있는 키도를 암살하기 위해 폐기 넘치는 모습으로 첫 등장. 몽환적인 휘파람 소리로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었는데요. 이후 2편에서는 동료였던 버드를 찾아가 거래를 하겠다고 속인 뒤 무려 뱀을 이용해서 무참히 살해 곧 빌에게 전화해서 키도가 버드를 살해했다며 야부리를 까는 등 비열하고 악랄한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곧 죽은 줄 알았던 키도가 드롭킥을 날리며 등장 두 사람은 말 그대로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정말 보는 사람이 더 아파 보일 만큼 화끈한 액션으로 킬빌 2편의 하이라이트 신을 아름답게 수놓아주었던 그녀. 하지만 방심한 사이 키도의 초필 살기인 눈알 뽑기가 장렬하게 되면서 그녀는 결국 양쪽 눈을 모두 잃고 홀로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생사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영화에서 쓸쓸히 퇴장 그야말로 비열한 캐릭터에 딱 맞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분량이 좀 적은 느낌이라 살짝 아쉬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분보다는 훨씬 나았다는데 위안을 삼아보면서 이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천연색의 화려한 트루 컬러빨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오즈의 나라 이곳의 중심부인 에메랄드 시티에는 선왕을 독살한 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사악한 마녀 에바노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생인 테오도라가 오스카라고 하는 웬 논팽이 자식을 데려와서는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내 남자가 우주의 마법사다. 라면서 햇소리를 남발하는 모습에 그만 어이가 털려버리고 마는데요. 곧 오스카에게서 짙은 사자의 냄새를 맡게 된 에바노라는 글린다라는 마녀를 죽이고 오면 왕을 시켜주겠다며 오스카를 회유, 그를 이용해 우즈 전체를 꿀꺽 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었던 오스카에게 굳이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었겠죠? 자 그렇게 에바노라의 계획대로 글린다를 없애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된 오스카.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계산착오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글린다가 너무 예뻤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글린다의 화사한 미모 덕분에 어렵지 않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오스카는 당연하다는 듯 글린다에게부터 에바노라에게 맞서기로 합니다. 이에 깊은 빡침을 느낀 에바노라는 동생에게 미남친 바람 피운다며 불난데 부채질을 시전 곧 동생의 사악한 본성을 이끌어내어 무시무시한 녹색 마녀로 만들어버리는 버라이어티한 전개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후 완벽하게 나쁜 마녀 콤비로 재탄생하게 된두 자매는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낸 뒤 글린다를 납치해서 고문하는 등 다양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결국에는 세기의 마술쇼를 선보인 오스카의 활약으로 인해 무참히 패배, 테오도라는 훗날을 기약하며 빠잉짜이첸을 하게 되고 에바노라는 글린다와 마법 대결을 펼치던 중 갑자기 세월을 정통으로 맞게 되면서 역시나 혼나를 기약하며 쓸쓸히 퇴장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따지고 보면 남자 하나 때문에 나라 하나가 통째로 흔들려 버린 뭔가 엄청난 내용을 다룬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오스카가 오즈를 흔들었다면 내 맘은 테오도라가 흔들었었다 라는 뜻밖의 고백을 해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위험해! 라고 느끼면서도 왠지 모르게 끌리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 영화 신시티2에서는 이처럼 몹시도 치명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푹 빠지게 되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만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등장부터 불길한 포스를 내뿜으며 주인공 두와이트를 압도하던 아바로드는 곧 담배를 한대 꺼내 물며 짙은 스모그를 발사. 다짜고짜 담배 쩌던 키스를 시전하며 두와이트를 환장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지라 결국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아바의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린 드와이트는 급기야 그녀의 집에 무단침입을 감행 아바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역시나 남편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던 아바의 계략으로서 이후 목적을 달성하게 되자 급격하게 돌변 그와이트를 가차없이 쏴버리며 악랄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후 아바로드는 경찰을 유혹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든 뒤딱 써먹을 만큼만 부려먹고 내쳐버리는가 하면 극 후반부에서는 복수를 하러 온 두와이트 일행에 의해 열쇠에 몰리게 되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디가드를 살해 이번엔 또다시 두와이트를 유혹해오는 정말 어마무시한 태세전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캐릭터와 하나가 된 듯한 에바그린의 여련 그리고 몽환적인 연출과 쩌는 비주얼까지 더해지면서 영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판매 파탈 캐릭터가 탄생한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영화 자체만 놓고 본다면 1편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에바 그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표값하는 영화였죠. 그러면 된 겁니다. If you ever want to have this woman again, be a man. If you're a man, kill him.